고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름으로 우리 봉단이 모여 싸오니 성경이 만배하시고 있나이셨소 은혜 내려 주소서 사탄이 걸사 든다지 못하게 하시며 전군 천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네, 아 우리 목사님도 잘 아는 시피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로 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너는 갈대와 우루와 지방에서 떠나라. 여기서 보면 갈대와 우루를 포함해서 미세포티아라는 지역이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죠. 두 번째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현제 자매들이 있는 곳이고요. 세 번째 이곳은 어느 곳이냐 하면 친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 보면 목회하다가 오리면 어디를 보나요?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부모에게 의지하게 되죠. 부모님 아버지 나좀 도와줘.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죠. 거기 못되면 어들자이면은청를 찾아가죠. 어 저도 저를 통해서 치료받으신 고모님이 있는데 감리교회 군사입니다. 잘 살아요. 그래서 하듯이 들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고모님. 교회 진단이 이렇게 좀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내가 무슨 돈이냐? 나돈한 번도 안어 한 목사님 목사님 하다가 돈 빌려달라니까 내가 돈이냐? 네. 그 다음부터 옛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나가 용돈 줬느냐? 들어맞은 그 것은 아예 생각 안하고 하나님께 감사 안하고 매물 중에 다들 를맞어요 목사님 목사님 와다가 네가 네가 네가 하난데요 마음의 손을 쳐서 엄청 크더라고 주여 거기서 택시를 타고 건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을 기도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괴롭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의 종이사람 의지하다가 이런 방식을 당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연락이 와서 고모부는데너거모 누가 너를 갖다 양치고나서 중풍이 바로 걸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내가 가서 그런 얘기 하죠. 절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아멘. 큰일 났다. <웃음> 여러분의 주인공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 지도 많이 와서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이 우리는 보면 두 번째로는 우상을 숨기지 말라는데요. 우상 지금 우리나라는 코레를 통해가지고 3년 가까이 예배를 못 들이 방금했잖아요. 그 바람에 모든 교회들이 주지않고 말았습니다. 세번예 비가 주저 앉아 버리고 수요일을 주저 앉아 버리고 금요일을 주저 앉아 버렸어요. 첫 번째 제가 걸고 하나는 어떻게 하오니까 어떻게 하오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오니까 저원을 깨워야 되냐면 어떻게 하오니까? <해볼일까>? 그런데 <목소리> <어떻게 해볼일까? 목소리> <근데 목소리>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우상을 손님이 <목소리> 뭐니,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목소리> 돈이요. <목소리> 돈이 있으면 어디로 가냐면은 하느께감사하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음식점 소문난 데는 지금 사람을 꽉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때는 뭐냐면은 장가가고 시가고 집려 패위해 뭐가 뭐 나오냐 하니까 뭐, 소살 때문땡 뭐가 나온다? 밭사스 뭐가 나온다? 장가가신뭐 나온다? 핑계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 의지하다가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무슨 느낌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멘. 너는 내 말을 신중하라 아멘. 너는 갈대의 굴에서 나오라. 세상 의지하는 걸로 진만 바라보고 나오라는 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멘. 특별히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요. 죄송한 집안은 조금 이렇게 돌아신 분들이 보면, 목사님나 특별히 행금합니다. 전적연금 500만원. 우리는 신발은 나죠. 하나님 응답 받았다고요. 근데 아니 올지라요. 안 해. 설마 설마 내가 안 였어요. 그래서 아 사탄이가 이렇게 끼어 는거나 여러분 천세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존복하라 축복을 주셨죠. 네. 너는 다스려라, 지배하라, 존복하라. 근데 하나님 만든 뱀은 계속 유혹합니다 이걸 따먹어 이걸 따먹어 먹어 먹어봐, 맛있잖아 그래서 남자분들은 아담은 아니야 안 먹어 아니 이걸 따먹으면 하나는 지금 눈이 밝아서 딱 아쉽잖아 아쉽잖아 따먹어 안 따먹어 근데 어제 그냥 귀가 얇은뼈자분 이렇게 천자 나와요 아, 야, 이게 얼마나 먹험지하고지고냐다지하라다험지하고보험지하지하지하하면더하고 보험지하고 보험지하고 보험지하고 고보험고보험는고보험고보험고고고보하지하지하지하지 어느 분은 성령에 이끌려서생활하다가있나 어떤 사람은 세상에 기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나만 의지하라 내말의순종하라말투한거예요 아, 네. 너는 갈때우리나와 아, 네. 그리하면 아, 네. 내가 너에게 죽음을 주는 데 세계 민족너희자동 본사 개축겠다는 죽음을 아, 네. 주는 거할렐 아, 네. 우리는 2023년도는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맞히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억지로 안됩니다 심서도 안되고 애써도 안돼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많은 봉사들이 있고 많은 레보지만은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상처를 주고 권사 집사들 갖다가 사기 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 거이사탄 이게 산죠 아멘. 죠 그리고 요새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보면 어디 이달이 너무 많이 빠있더라고요 신천지 이만이 이제는 그 양반도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안 먹었는데 I 연 그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그 u t the car. 들 am a 그거 어 d I am a good. I am 주 g 에게 구원하실 수 있는 o d I am a good. I am a good. I am a good. I am a good. I am a good. I am a 이 사람들 마음이완악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능력이있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있어 이렇게, 이있어이 있어야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 하나님은 없고 이불은 주여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힘쓰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면 즐겁고 기쁘지만은 문제가 뭐냐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음. 여러분의 심령을 뒤져 엎어버리고 여러분의 모든 병만를 물리치고 기쁘게 즐거워 넘치잖아요. 생활이 넘쳐야 되잖아요. 내 신령 자체가 병들었는데 남을 어떻게 치료하며 모든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내부터 변화받아요. 성경받아야 내가 변화받고 성경받아야 내가 거듭났고 성경받아야 주님 소품을 닿는데 오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23년도는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큰 민족을 일룰수 있기를 진출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각자의 교회에 부흥이 불길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 네. 길흥이 불길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손을 많이 보여 들어야 됩니다 아, 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지만 갈 말을 알지 못해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갈 바를 모르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아멘. 네. 그렇죠? 제가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도 하도 쳐지 있는 집에 갔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여기 음, 그 도로 위에 물떨어지는데, 불과 2km 앞두고 차가 멈춘 거요 차를 안 가가지고. 음, 몰렸어요. 확실히 알람으로 빠졌어 나가서 딱팀를 <웃음> 보니까 이 키로 앞에서 완전히 거속도로에서 불이 막 떨어지더만. 야 하늘 참 감사합니다. 하늘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이 오늘 시편 2 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의 원인이 어딨냐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길을 피하게 만들어져요. 너희가 눈치란 골책이 단절지라도 애를 두어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나갈 목적지를 알지 못해 주신다 했을 때에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어 준다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뭐냐면, 탄대게 해 준다는 축복입니다. 탄대게 한다는 것은 풍족하고, 넘치고 잘됐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며 세계민족에 뛰어났다 아멘. 2003년도는 여기 계신 여러분을 다 여러분 위치에서 최고 되기를 주님 지아쳐 교회가 붕대가 됩니다 소문나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소문나게 되 있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부흥사님들은 능력 체험해 가지고요, 가능 받아 찬성함에 기도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덕능자들도 일어나야 되고, 아멘! 때는 주신들도 일어나야 돼. 아멘. 저는 그 훈련 받을 때에는 아이고 하나님, 왜 미친 사람 한 25명 치료해 줬다가 거짓말 해가지고 8번 보이는데요, 뭐 뭐. 하나님의 은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뭐가 필요했는데 부모사가 기도하니 필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주의해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표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나의 부족함을 성령님 지워주시옵소서 교회가 크던 정도가 에붕괴봉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아멘. 나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다 주님 것이 우리는 보니까 내꺼 내꺼 준비 다해놨더라고 내꺼 내꺼 아무것도 없어요 아,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들에게 물을 드리면 축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복을 아울러서 받게 되죠 아, 네. 그 열국의아버지로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어떤 축을 주냐면, 첫번에는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하미라 해라.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죠 민족의 아버지가. 우리 봉사하는 부사님들 가는 곳마다 뭐가 되느냐면, 내가 한 분이 애써 안 돼요. 내 인격이 변화받고 예수님 손금들어 내야 되고. 모든 치매을다 아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열심히 일하시면 사람들이 입속은 소문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을 높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조신하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여의강 것들 역함을 두시고 항상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님, 2023년도는 우리 복란에 날마다 부흥의 부르기를 일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님, 하나님말씀에 순종하고 복이걸런될수 있도록 성령님 부와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으로 감사며 기도된 립이다 네. 아멘